안녕하세요 하우 이지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인물 이미지를 활용한 카드뉴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카드뉴스를 만들 때 뭔가 좀 감탄하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 때가 많잖아요 그때는 텍스트만 적는 것보다는 이런 감탄하는 듯한 인물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카드뉴스를 정말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파워포인트로 카드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슬라이드의 비율을 바꿔 주셔야 합니다 상단 부분에 있는 디자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를 눌러 주시면 여기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슬라이드 크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너비를 15, 높이를 15cm만 맞춰 주시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의 맞춤 확인이냐 아무거나 눌러 주시면 되고요 이때 안쪽에 있는 이 슬라이드 마스터 이 틀은 그냥 삭제하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카드뉴스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텍스트 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색상을 입힐 건데요 색상은 그냥 음에 드는 색상 아무거나 가지고 올게요 땡땡땡 행사를 통해 달라지게 되는 것들 자 이게 원래 원문이었어요 원문 이게 원래 원문이었고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에서 제가 이 강의를 생각하게 된 거였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은 달라지게 되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으니까 뭔가 좀 놀라운 듯한 느낌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텍스트 자체도 뭔가 좀 센스 있게 만들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 행사를 통해 달라지게 되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를 이런 거 지우고 것만 남겨볼게요 이것도 행사로라고 압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달라지게 되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텍스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텍스트가 압축이 되어서 똑같은 의미를 전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텍스트 글꼴을 뭘로 바꿀 거냐면 저는 에스코어 드림체 라고 하는 글꼴로 바꿔 줄 거고요 가장 굵은 글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자이 글꼴의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 줄게요 그러니까 음 뭔가 그래도 확실하게 눈에 띄죠 이때 글꼴의 크기를 조금 키워 줄 거고요 그리고 땡땡땡 행사로 라고 하는 부분은 글꼴 크기를 작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좀 크기가 바뀌게끔 자 그리고 이후에는 뭘 해주냐면 이 글씨들의 어떤 효과? 기울임 효과를 줄게요. 기울임 효과는 이 텍스트 바로 아래쪽에 있는데요. 기울임꼴 Ctrl-I를 누르시면 이렇게 기울인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위쪽에 있는 이 기울임과 아래쪽에 있는 기울임이 좀 달라서 이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기울임이 이렇게 좀 비슷하게 맞춰질 수 있게끔 만들어줄게요. 이후 회전을 살짝만 해서 이렇게 각도를 꺾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글씨 크기를 키워 주니까 훨씬 더 뭔가 눈에 띄는 형태로 만들어졌죠 이때 여기 상단에다가 또 텍스트 하나를 집어 넣을 건데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르신 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기관 이름 같은 것들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관 이름 같은 것들을 적고 여기다가 텍스트를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기울임 꼴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안쪽에 이미지가 하나 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놀라운 이미지들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냐면 프리픽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와우 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와우 라고 검색했더니 그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얼굴 이미지 같은 것들을 쓰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왕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유료이고요 그것이 없는 이미지들을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논란 이 여성의 이미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성의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미 주소 복사를 한 뒤에 remove.bg 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배경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배경 제거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 붙여넣기 또는 URL 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는데 이 URL을 눌러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방금 전에 복사했었던 주소를 붙여넣기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바로 배경 제거된 이미지를 얻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이미지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 그리고 여기에서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바로 붙여넣기가 되는 것을 볼수 있죠 이때 그림 서식 자르기를 눌러 이미지를 제외한 빈 공간은 삭제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의 크기를 작게가 아니라 좀더 크게 해서 이렇게 한 절반 정도 차지할 수 있게끔 한 요정도 차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 다시 한번 자르기를 통해 를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 뭔가 진짜 좀 놀라운 듯한 그런 느낌이 확 오죠 이때 여기에 말풍선을 한번 더 넣을게요 상단 메뉴 도형 여기 아래쪽에 좀더 내리면 설명선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풍선 타원형이라고 하는 걸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선택해서 여기다 가 삽입을 할 건데 그냥 쉬프트키 누르신 채 삽입하면 좌우로 넓은 형태로 삽입이 돼요 뭐 이렇게 삽입하셔도 상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쉬프트키 누르신 채 삽입을 해서 왼쪽으로 조금만 이동시키면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정원 모양으로 좀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꼭지점, 노란 점을 선택해서 왼쪽으로 조금만 이동, 입쪽으로 만들어주신 뒤에, 선, 없음, 색상, 흰색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텍스트를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르신 채 복사해서 삽입한 뒤에 자 이렇게 카드뉴스의 표지를 만들었더니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떤가요? 카드뉴스가 이렇게 깔끔하고 그리고 눈에 띄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셨을 것 같은데요 안쪽에 들어가는 인물의 이미지만 바꾸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다양한 형태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 맞춰보려고 하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이 영상 아래쪽에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